알람, 인풋, 아웃풋. 블랙박스에는 인풋, 아웃풋 단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인풋, 아웃풋 단자는 사실상 네 선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뭐, 출력선, 그리고 다른 장치랑 카메라 같은 거랑 연동되는 장치래요. 근데 저도 몰라요. 안 해봤어요. 근데 이 하얀 선네 개는 인풋, 아웃풋 단자로 쓸 수가 있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인풋 1,2,3,4 설정을 해놨습니다. 1번 우회전이라고 설정을 했어요. 우회전 말고 다른 기능 뭐가 있는가 볼게요. 리모컨으로 올리다보니까 느립니다. 알턴 우회전 좌회전 브레이크 브레이크 밟았을때도 되네요 후진 리버스 후진 안개등 사이등 좌회전 우회, 사이등이 뭐죠 사이드 램프 사이드 램프 비상등 인가봐요 스피커 에어컨 아 에어컨 켤 때도 신호를 받을 수가 있네요 설정하는 거예요 중립기어 리듀서 브레이크 인가봐요 abs 잡혔을 때 히터 켜졌을 때 클러치 밟았을 때 도어 센서 문 열고 닫닿았 예. 근데 이제 이게 되는 차가 있고 안되는 차가 있을 거예요. 네. 설정한 건 이건 가상입니다. 아까 뭐였죠? 알턴이었나요? 레프트턴? 알턴이었습니다. 알턴. 1번 알턴. 알턴이라고 -turn. 설정한다고 이 제품이 우회전을 인식하는 건 아니에요. 딜레이를 줄게. 딜레이. 신호 딜레이 2초. 레코드 온 의미 없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상시 레코드를 설정했기 때문입니다. 알람 링크도 필요 없어요. 왜냐면 우리는 수작업을 해줄겁니다. 요것만 알아두면 돼요. 채널 1 카메라가 우회전을 할때 확대가 될거다. 그리고 그거는 인풋 1번이다. 인풋 2번 좌회전입니다. 인풋 3번 후진. 인풋 4번 이머전시. 자 그럼 설정해 볼게요. 음 여기다 해지. 화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채널 1부터 8번까지 카메라가 동작중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풋선은 4개밖에 없습니다. 4개 이 순서요? 인풋이 1, 2, 3, 4번인데 굳이 어떤 선이 1번, 2번, 3번, 3번인지 하고 물어보지 마세요. 스스로 찍어보면 됩니다. 제가 찍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찍냐? 원리는 모든 자동차 제품 에서 사용하는 이런 장비들이랑 비슷해요. 마이너스는 접지가 되어 있습니다. 이미 연결되어 있는 순간 마이너스는 이 기계가 자동차 배터리와 연결되는 순간 마이너스는 접지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건 뭐죠? 플러스 선을 받으면 돼요. 만약에 내가 자회전이다. 자회전 깜빡이를 넣겠죠? 그 신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많아요. 퓨즈 박스에서 따와도 되고요. 깜빡이 램프에서 따와도 됩니다. 어쨌든 어디든 자회전 신호를 넣었을 때 플러스 전기가 통하는 곳에서 전기를 떠오면 돼요 그럼 한번 전선 하나씩 플러스에 연결을 해볼게요 왜 뒤집어지고 그러냐 여기가 플러습니다몇 번이야 채널 3번이네 이런 식으로 해서 가견출지로 붙이세요 하나씩 플러스 선에 연결시켜 보쇄인 채널 3번 얘는 채널 4번. 1번 찾는데 제일 늦게 나오는 거냐. 채널 2번. 얘가 채널 1번이에요. 인풋 1번. 선이브루스에 갖다 대기만 하면 1번 됐죠. 맞죠? 그러면 먼저 4선 중에 어떤게 1, 2, 3, 4번인지 찾으십시오. 인풋 4개밖에 없습니다. 하얀선 견출지로 붙이세요. 자, 그런 다음에 이번에 인풋 1번선에 아까 R턴, 우회전 설정했죠? 이 1번선을 우회전 깜빡이에 연결하든지 아니면 우회전 깜빡이와 연결된 퓨즈박스에 연결하든지 하면 됩니다. 그럼 우회전 레버를 당겼을 때 깜빡이 레버를 당겼을 때 전기가 들어가고 오호. 전기가 들어가면 응? 네? 아 됐습니다 1번 1번 카메라가 확대가 됩니다 물론 이 카메라는 오른쪽에 달아야 되겠죠 그리고 아까 제가 딜레이를 줬어요 초. 1번은 2초 좌회전은 1초 자 아니다 좌회전을 많이 했나 우회전 알턴이 2초 였고 좌회전은 0초 였습니다 아, 알턴은 뛰어도 2초 동안 화면이 바뀌지가 않네요 이 기능은 언제 쓰냐 만약에 여러분 차 깜빡이 안격이 2초다 그러면 딜레이를 2초를 두셔야 돼요 만약에 퓨즈박스가 아니라 깜빡이 램프에 연결할 경우 그래야 이제 한번 신호를 받았을 때 2초 동안 유지가 되겠죠 3번선 3번 선, 브레이크 등에다 연결하면 돼요. 브레이크 등은 딜레이 필요 없습니다. 아까 리버스였구요. 브레이크 등은 깜빡이지 않죠? 한번 밟으면 쭉 켜져 있죠? 거기다 연결하면 은 브레이크 밟을 때 3번 카메라, 3번 채널이 확대가 됩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4개의 인풋 신호선 중에서 나는 3번을 브레이크로쓸 거라, 그리고 라고 정하고, 그 다음에 그 채널 3번 카메라를 연결하는 거예요. 그리고 3번 채널 카메라는 당연히 차 뒤쪽 후방 카메라로 사용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머전시. 마음대로 쓰세요. 차에 신호 오는데 많을 거예요. 여러분의 차에서 이머전시 한 상황이 뭘까요? 아! 이런 거 하면 되겠다. 차에 열쇠. 도난방지 기능 다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장치와 연동을 시키세요 그러면 뭔가 차에 도난방지 장치가 작동을 할때이 카메라가 켜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설치한 그 카메라가 그리고 또할수 있는 건 그런 것도 할수 있어요 그 카메라와 연동해 가지고 도난방지 장치가 작동했을 때 소리가 나게 한다든가 그런 것들도 그런 걸 응용을 하셔야죠 할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블랙박스의 네가지 신호선이었습니다.